일찍 가버리면 바로 바로 바로 거문도에서 다친 대로 헤루질에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의 환경은 거문도에서 제가 이번에 헤루질에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가면 지금 바로 현도 9시간 거문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강기 싫어요 같이 배차요 렛츠 고 같이 갈거지? 아니 자 여러분 환상에선검은도에서 야간 헤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검은도에서 99세지 짜리 광어 있잖아요 그것도 잡을 레전드 영상이 있는데 오늘도 어떤 레전드를 쓸지 하지만 지금 전복이 조금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촬영 기간이 8월인데 전복이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금어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검은도 하면 또 누구예요? 검은도 하면 또 오파라이죠 어저죠 그쵸 <웃음> <웃음> 자검은도 하면 또아 보고 콜리 뭐야 저거 몽골이니까 그냥. 개드립하지 말고 <웃음>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헤루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야. 야, 야 이거 뭐야? 미역시 미역시. 미역시. 이거, 이거 만지 만진... 골로 에, 이거 미역지 아래에서 위로 잡으면 괜찮지 않아? 이상한 거 시키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 다쳐. <웃음> 세진아, 어? 잡아.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미역치라고 있는데, 저 녀석의 등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어 보거형, 보거 같은, 어리, 어리. 어, 아, 어, 조심해. 자, 쏘이면 큰일 납니다. 오! 왜? 보동, 보동. 아, 진짜. 거무도 클라스 다 죽었다? 고동으로 이런다고? 어떻게 해 보말 칼국수 한번 해드려요? 보말 칼국수 좋죠? 잠잠요? 아니, 요아 보말 잡을 거면 거무도 안 하고 집 앞에 헤루지랬지 오, 이거 범돔, 범돔. 오, 범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알로달록하고 예쁜 고기가 있습니다. 저게 범돔이라고 하는데, 열대어로도 많이 키운다 그래요. 오! 왜? 깜짝만 키우겠거든요? 찍고 있냐고? 아, 내가 왜? 검문도까지 와서 쫄짱기를 찍어야 되냐고 야야야너뭐 잡아? 야야야야 야, 야, 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래에 있어 아래 있어 감성동감성동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내가 어, 입을지? 네, 광어 99세지 잡았는데 이거 잡을 수 있지? 어, 아얘못 아, 잡아 아형 겁먹었잖아 다 알아 보였어 네, 네. 야얘겁없다고얘 시키지 말라고 아, 괜찮아 진영이 음, 한국에 다 치러 왔어 얘 <웃음> 의료보험도 안돼왜야야야 <웃음> 어, 어, 어, 어. 야, 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승어 숨어 야 뭐야 우와 대박 야 이거 미쳤어 충호 왜 나와 갑자기? 완전 멋있다 <웃음> 맞지 했 어떻게 되었어? 갑자기 튀어나왔어? 자랑 눈 마주쳤잖아요 <웃음> 정훈이랑 눈마주면 바로 죽습니다 여 방세 자 필요 없으니까 자가꺼려야 정훈아 네? 충어가 어디 있었어? 자랑 눈마주잖아요 몰았죠 이렇게 빨리 절로 가라고 <웃음> 잘한다 잘해 형형형그돌 한번 띄워보자 우리 요거 봐봐 요거 아, 섭이 있다고 섭 에이 야얘 섭이 어딨어 얘가 크면 섭 되는 거야 보여줘 야. 음. 음. 이거 홍합이잖아 이게 커 엄청 커 섭은 진짜 이게 주목만 하잖아요 이거는 홍합이잖아요 형 왜왜 야야 전복이 전복이야 전복 음. 야야야야 뭐해 <웃음> 야와 전복이야 뗄수 있어 근데 이거?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떼면 안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한번 만졌으니까 옆으로 뭐할수 있어? 자 해봐 우와 누가 야야야야야야 뭐 먹고 있다 야야야야로동빼줘 어. 오케이 야. 야, 이거 사이즈 괜찮지? 이거 무조건 합격이야 이게 금지체장이 7cm거든요 제주도만 0 c m 고 자연상 야 아이엠 리헨 아니 얜 버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진짜 전복 있다 그랬잖아요 <웃음> 와 <웃음> 근데 미국에도 전복 있어? 저희는 있는데 금목이라 잡으면 안 돼요 얼마네? 아, 이만해요 어? 아 거짓말 치지마 아 진짜요 <웃음> 아니 어쩐지 오파라이가 이거 보고 나서 별로 안기쁘더라고형 <웃음> <웃음> 전복인 것 같아요 우리 곰치 잡을 때는 형 곰치, 곰치, 이래야 돼, 이게 지금은. 이게 큰무나요 이거 큰 거지. 아니, 이 정도면. 아니, 이거 애기라서. 아, 이거 애기야? <웃음> 몸 방사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어? 쟤또 어? 야, 거짓말 하지 마. 제가 아까 보말 보고 좋아했다고. 자, 여러분, 솔직히 가고 있는데 기대가 안 돼요. 홀리라서 뭔데? 야, 야! 야, 아까 봤자네. 잠깐만! 왜왜왜 네, 네, 네. 야, 전복, 전복, 전복. 야, 이로와 이씨. 야, 어디... <웃음> <웃음> 여러분, 전복 떠왔습니다 우와. 야, 근데 사이즈가 아까 더 커. 우와,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붙었다. 와, 형, 너 잘못하면 숨 나가겠는데? 야, 내가, 볼게, 내가,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낡은 한번보여줘 아, 한번. 네, 이거 한번 보여줘야지. 비틀면서. 어, 어 야, 개 깐고 있어, 그 옆에. 아이가, 아이가. 야, 아. 야, 돌을 들었는데? 나 봐, <웃음> 형이 보여줄게. 이게 아. 기술이야, 형. 오케이. 돌들 오, 오. 까불지마 이야 여러분 이거 오물인 거 보세요 형 주짓수 했잖아 형 어. 주짓수 했어 아. 다살 아니야 물이야 물이 물이 아물 아, 아니야 <웃음> <웃음> 아까 아, 왜, 잡은 왜? 거랑 비교해 보자 아니 형 잠깐만 왜 내가 숭어 잡은 거 옆에서 봤는데 내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내 발견했잖아 바이... 내가 있어 가가 뭐야 그럼 가이바 이보 가 이보 여보? 아, 뭐? 아아 야 여깄어 고팡이 어,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고팡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팔젖자가면서 선물 준비했거든 <웃음> 이게 뭐야? 뭔데 이게? 아브로콜리 아, 브로콜리, 브로콜리. <웃음> 브로콜리. <웃음> 이거 약간 군인들 <웃음> 은신한 느낌이야 은혼패네 오, 오. 약간 삐구영장한데? <웃음> <웃음> 아, 파마한 신형만 같아 그냥 신형만이 뭐야? 짱구 아빠 <웃음>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넣어줄게요 여러분 <웃음> 어... 크게 한번비교해보자더 크다니까 야저더 어... 크다 더 크다 빵이 훨씬 커 많다. 벌써 두 마리입니다 야, 여러분 리액션이 너무 약해 미국에 전복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오파라에 배뜨기마드라고 나는... 진짜로 진짜? 이렇게 <웃음> 들고 있어 어. 너 점점 커진다 근데 잠깐만 질문 있어 근데 우리 미국 갔을 때 같이 전복 안 잡았어? <웃음>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웃음> 지금 3년 동안 <웃음> 금어이에요 3년 <웃음>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마 내 후년쯤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와 그럼 지... 그때 또 미친듯이 잡는 거다. 사람들이? 그쵸. 그때 우리 오라고 지금 꼬시는 거 아니에요? 영업하는 거라고. 아, 근데 거의. 잘 <웃음> 놔주세요. <웃음> <연락> <웃음> 야, 야 뭐야 뭐, 뭔데 뭔데 어, 뭔데 뭔데 아 이씨 또 아, 숭어야 아야야야 숭어 버려 숭어 버려 자 여러분 저기서 진영이가 영어로 멘트 치고 있고어해 아, 아, 진영아 아, 해지어쓰지마 아, 기다릴게 <웃음> 맨날 이렇게 수그려 가지고 뭐 하나 들고 That This is a j u m b o very small <웃음> 문, 문, 문. 문이라고 문. 거짓말 어디, 아, 어디 어디 어디 있잖아 뭔가 쏘고 지금 오오오 <웃음> 새끼 새끼네 새끼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어 야야야 야, 야, 이건 뭐야 소중해 소중해 야 개쩔어 색깔밖 이거 지금 바로 먹자. 어? 야 금치채. 구라였어. 와 대박. 색깔 한번 바꿔보자. 이거 진짜 오, 키우고 어떡해. 싶어. 나한 번만 주마. 얘 가져간다. 얘 가져가. 야야야. <웃음> <야, 야>, <웃음> 안, 되셨으면... <웃음> 안, 되셨으면... <웃음> <웃음> <웃음> 안 된다고 <웃음> 방생 방세... 자 가세요 자 여러분 지금 헤루질 한지 20분 됐는데 전복 큰거두 마리에 지금 무늬 오징어 새끼들 보고 숭어 잡고 역시 거문더 클라스 장난 아닙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제제 어, 엉덩이 놓고 뭐 하는 거지? 야야 정훈이 또뭐 한다 정훈아 니또 뭐하노 <웃음> 손이 잘못 들어갔다 손이 잘못 들어갔다고? 야, 뭐가 있는데? 아이 진짜 돌드는 거야 거짓말 하지마 우와 십이 쳐서 전복 정훈아 니가 이만큼 젖으면 이유가 있다고 정훈아 옷다 젖었어 진못 들어갔어 한방이못 따가지고 아아 네 보여줄라 했구나 또 아니 승어부터 어. 아까부터 서프라이즈를 하려 그래 딸수 있어? 아이씨 장난 왜또 또, 왜, 왜, 왜, 왜, 왜. 뭔데 왜왜왜왜 왜, 왜, 왜. 문어 문어 문어라고? 야 일단 전복 여기 두께 진짜 문어 있어 여기 문어 문어 문어 야야야야 진짜 문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정원아 정원아 정원아 밑에 밑에 헤드레그 지금 헤드레그 너 밟고 줘. 있는데 헤드레드 라 하하하하 <웃음> 안돼 헤드랜턴 안돼 못 참았어 야 헤드랜턴 날라니까 나 이집TV 그냥... 돈이라고 야 정훈아 이거 이거 수중 있어 수중 어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있다 밑에 있어 야,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이야, 지금이야. 정훈아 잠수 잠수 멋있게 잠수 <웃음> 그러지 <그래야지>. 와. <웃음> <웃음> 야 너무 귀엽다 와. 문어 이거 정훈아 <웃음> 야 정훈아 너 멋있다 근데 봤지 <웃음> <맞죠, 얘>, 저는 <웃음> 눈봤로떨어야 <바로>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문어 대박이다 이거 봐봐 이거 얘 <웃음> 질아 너무 무섭나가 정훈이가 아니. 금지체장 아니지? 아니야 우선 키 빼? 어, 우선 킵해야지전복야와얘 진짜 잠시만 야 잠깐만 아, 저... 전복땠어? 어, 어, 어. <웃음> 잊어버릴 거다 떼어왔어요 저기 내 여기 문어 반지랑 바꾸자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전복 한번 보자 야, 야, 야 말도 안돼 예. 정훈아 니네 오늘 완전 하드캐리인데? 예. 어? 예. <웃음> <웃음> 정신 차려. 와, 방금 정훈이가 발견한 게 제일 커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이거는 10cm 가겠다, 맞지? 야. 문어 있어. 문어 깜짝이 아, 자, 여러분 색깔 보세요. 저게 돌문어 색깔입니다. 핀문어는 되게 붉어요. 닫아주세요. 닫아보세요. <웃음> <웃음> 와, 헤드랜턴 날린 게 진짜 최고다. 근데 그거 보고연 거라는 소모 있던데. 야, 왜 계속 불렀겠어. <웃음> 자, 여러분 이쪽은 지금 포인트 거의 다 봤거든요. <웃음> 왜? <웃음> 감성돔 있다고? 자, 감성돔 새끼입니다. 잡았다, 어, 잡아. 이건 잡았다. 이건 잡았다. 그렇지. 아, 아, 다시. 아야. 근데 가지고. 정훈형이 물에 들어갔는데 나찔린거 정도야. 그래 그래. 그래. 너도 그런 거. 어이, 아 얼굴 맞았어. 그래? 야, 괜찮아? 감성돔 <웃음> 어, 어, <웃음> 새끼다. 벵에돔? 야, 뭐 어? 오늘 치어 파티야. 벵에돔 새끼. 있어, 있어. 여기 잡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앞에도 있어. 앞에도 있어. 두 마리네. 자, 그러분 저게 벵에돔 새끼라고 합니다. 자, 그러분 여기는 지금 다 받고 포인트 한번 이동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이동. 자, 러 다음 포인트 하는데 바로 승어. 숭어떼다, 숭어떼. 어, 그렇지, 그렇지. 찾았다. <웃음> 야 검은도 숭어 자기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웃음> 자, 방생. 야, 뭐야, 뭐야? <웃음> 야 숭어 왜... and... yeah, 난리다 오늘 손키사번에쪽 리발레키야 야 이게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잡히는 거야? 오, 맨손 빛 때문에 아 얘가 눈이 먼 거야? 눈이 멀어가지고 아, 이거 봐이고얘눈 멀었네 아니야 생각야주 야, 야, 지 트리플 악셀 자 여러분 여기 모래밭 나오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콜리가 99세지 광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보강이좀 깊은 데 가서 그때처럼 또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야어 <웃음> 그렇게만 딱 해주면은 이거 100% 콜리가 잡습니다 무릎 아직도 절고 있던 소문 이 있던데 그때 야야야. 비 지금 자산 다 망가지고 있어 이거 내가 하나 사줄게 세개 사줘 두개 빻는데 세개 사달라고? 아두 불러 저 아니잖아 저도요 <웃음> 두개 하나만 가져갈래 요 누구세요 당신?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내가 헤드레드 다 사줄게. <웃음> 야, 왜, 왜, 왜. 아, 망둥어야? 야, 뭐, 얘 잡기 구, 쉬울 거야. 지금 50? 잡은 거야. 어, 아이고. 분리 9 9세지 어떻게 잡았었대? 야, 진영아, 또 뭐하냐, 혼자. 진영아, 말하고 하자. 뭐 잡았어? 야, 뭐야. 야, 야, <웃음> 망둥어, 망둥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야, 이거 장대야, 장대. 어, <웃음> 양태, 양태. 장대야, 양태. 아, 한번 아, 봐야 될것 같아. 장대, 장대. 양태는 이게 좀 둥그스러운데, 장대는 이렇게 뾰족해, 앞이. 안 아팠어? <웃음> 오, 괜찮아. 야, 이런 거막 잡으면 안 돼. 코리아에서는 베리 덴저러스 해가지고, 이런 거 잡으면 큰일 나요. 말했지, 아까. 의료 보면 안 된다고. 자, 얘 방생. 발로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살짝 위험해서. 어, 예, 예 자. 자, 여러분, 장대입니다, 장대. 아, 야, 왜 육지로 가냐? 어, 예 간다, 간다. 안녕하세요. 야, 야, 야, 뭐 봤어? 뭐 봤어? 또 스위치 뭐 한다? 오오오 야. 잠깐만. 이거 무슨 꽃기야 야, 이거 다른 꽃기인데 완전? 야, 야 정훈아. 야, 정훈아. 정훈아, 잠수. 떠요! 난 무슨 헤드랜턴 빼고. 야, 아까 수중랜턴 줬지? 그래, 그거. 개 잡을 줄 알지? <웃음> 이제 앞머리 말라가고 있는데 야 근데 정훈아 저 개가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 내가 개 좋아하잖아 위에서 봤는데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개야 정훈아 속초로 와라 살아나요? 살아나 우리 직원이야 알았어 사장 알았어 사장 알았어, 알았어. 아니. 끝까지 나와보고 잡아라 <웃음> 이거 절대 못 끌어 발로는 아니 내가 잡을 거니까 오디오 형이 갖고 있으면 들어간다고? 응 어. 또? 정훈이 형 하나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우리 안쉴거 같아 자. 부담감이네 아니, 많이... 야, 콜리 아가리 들어갔는데, 지금. 거품 한 번만 싸줘, 거품. <웃음> 조심해, 조심해. 콜리야, <웃음> 이쪽으로도 한번숨 쉬어줘. <웃음> 그 아니, 뒤에 너... 잡으면 돼. 지금 안 물려. 절대 안 물려. 와. 와, 와. <웃음> <웃음> 야, 리얼 꽃게네. 아, 리얼 꽃게네. <웃음> 잠시만, 이거 블루 크랩 아니야? 미국에 있는 블루 크랩이 지금 제주도에서 많이 발견됐거든. 근데 오, 이거 야, 봐봐. 블루 크랩 같아. 어, 뭐, 같아. 야, 블루 크랩 같아. 야, 인테한번 쳐보자. 우선 깁. 어, 어, 일단 넣어놓고 쳐볼게요. 오. 야 저, 저렇게 난리치는 겁니까? 블루크랩이야 너 몰라? 또, 저희 쪽엔 블루크랩이 <웃음> 없어요 아, 얘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어, 그럼 얘, 얘한테 물어봐 요 블루크랩 알아? 고마워는 맞죠 오늘 조각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지금 또 있어, 또 있어. 오, 오, 똑같아? 어 오오오 똑같애? 똑같애 저기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 발로 일단 밟아야 될거 같아 예. 블루크랩 맞는 거 같아 잘 지그시 밟으면 돼 지금 몰라 얘 네. 밟았지? 자 이제 다시 <웃음> 그렇지 <웃음> 우와 얜좀더 크다 오야더 크다 야 무늬가 달라 이거 지금 바로 인터넷 쳐볼게요 여러분 일단 넣자 다치니까 있을 어, 수도 있으니까 넣어버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블루크랩 인터넷 쳐다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태국에도 살고 있는 애들이고 미국에서도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제주도에 들어왔다는 재보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검문도가요 근처라서 혹시나 했는데 진짜 이게 블루크랩 맞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봐봐 다리가 파란색이잖아 살짝 다시 봐볼까? 와. 야 근데 와. 집게가 몸통에 비해 너무 크고 그리고 여기 색깔이 와자 여러분 이거 외래종입니다 외래... 좀. 저번에는 여기서 해루질 할때 삼정꽃게 같은 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블루크랩 들어오고 다음에는 또뭐 들어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걱정도 됩니다 사실 이게 손이 바뀌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라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은도 해루질 끝났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까지 잡은 조가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블루크랩 두마리랑 전복 세마리 그리고 문어 한마리 잡았는데 지금 너무 신기한 게요 블루크랩이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없는 종류예요자 그리고 전복 세마리 잡았거든요 예, 예, 집게 쓰지 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찍혀있지 말라고 포박했어. <웃음> 포박했네. <웃음> 여러분 전복인데 아니 검은도 전복 사이즈 원래 이래요? 검은도잖아요. <웃음> 아이 새침대기 레기. 너 속초 알아 진짜. <웃음> 자 그래서 자 보고 여기 블루크랩이랑 문어를 들어가고 제가 전복을 들고 와서 한번 추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오늘 어, 정원이 아직도 앞머리가 젖어 있네. 오늘 콜리 거품 줄 너무 좋았어. 정훈이 뭐 하나인데 나도 뭐 하나. <웃음> <나도. 웃음> 아 오빠라 고생했어. 오늘 유튜브가 뭔지 조금 더 배우고 왔어. <웃음> 자 마지막 한마디 곰팡이 분다는 대. 할말 있잖아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정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이 곰팡이 은둥이 사랑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자연산 전복을 잡아왔습니다 아, 아, 아 잠깐만 그거 이제 지겨워 그래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형 이제는 유행어를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분은 제 영상을 엄청 많이 보신 분인데 이제 뭐 할지 안달라고 계속하는 건 지겨울 수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예 싹다 은혜랑 스테이로운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것도 생각하고 하면 또 재미없단 말이에요 바로 애들이 근데 왜나도해 너도 해야지 제가 은하한테 미리 얘기해냈어요 오늘 너도 새로운 걸다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전복을 잡아왔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귀아니야아여아분아단 아. <웃음> <있는> <웃음> 전복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이랑 비교해 보세요. 제가 손 크기가 농구공을 반 정도 감쌀 수 있는. 아아아 <웃음> 이 뭐라 그랬냐 립발래켜 저 여러분 손이 작지 않아요? 커요 너 얼굴 다 지금 가리잖아 제 얼굴 엄청 큰데 손으로 이거 다 가릴 수는 엄청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복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요런 전복은요 사실 동해안 수산시장 돌아다니면요 큰 거보다 작은 게 훨씬 남왔습니다 하지만 남해안 쪽 가면은 바다들이 양질이 다른지 품종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전복 사이즈가 특히 검은 돈은 보통 요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한 15cm는 될것 같은 그 정도의 전복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석서 손절해서 추배를 팔 건데 오늘 뭘로 먹을 거냐 바로바로 바로. 아 이것도 하나 유행하자 맞지? <웃음> 부담감이 크시겠네요 <웃음> 자이걸 오늘 뭘해먹을야요 띠띠띠 띠요 <웃음> 한번 더 해줘 한다 어. 띠요 <웃음> <웃음> 전복금무동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아 이거 돼전복금무동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웃음> 간다 어, 하지마 그런걸로 승부 보고 싶지 않아 이것 때문 살린 줄 알아 <웃음> 자 전복 볶음우동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줄여서 전복 볶음우동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볶음우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식집에서 잠깐 일했을 때 정말 즐겨 먹었던 아주 맛있어 하는 그런 우동이 바로 볶음우동이었는데제 영상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비싼 전복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요 한요 정도 크기의 전복 이죠 이거 한 마리에 얼마가 되었네요? 15만원 아 원래 작게 말해 기대치갖고 얘는 꼭 이렇게 말하면 크게 말해요 은혜야 이거 차 얼마 같아? 4억? 4억? 4억짜리 차가 한두개야자 그러면 그래서 일단 요 전복들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숟가락으로 손질해야 되는데 손질하기 전에 할게 있습니다 자 바로 얘들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 전복 같은 경우는 평생을 어디에 붙어 살귀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기 더럽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때가 이렇게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조져줘야 돼요 여기가 더러운 불순물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조져 아, 또 하나의 고비가 찾아왔군요 닦아보자. 닦아만 아 닦아 하하하 아, 닦아 하 아, 띠오. 아, 아, <웃음> 아 그거 하지 마. 시청자들 어지럽다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물이 엄청 나오거든요. 물 한번 쏟아볼게요. 자 이런 더러운 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닦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세 마리 싹다 한번 닦아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 싹다 닦아줬는데 요 칫솔 보세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닦았으면 씻어줘야 되는데 여기 야외라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하나 받아왔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물을 다란. 기... <웃음> 튀질래! 내가 언제 나 왔어! <놀람> 금고구부 굉장히 오랜만이죠. 해달라 그래서 은혜가 또 신경 썼는데 사실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고구부기를 창고에 박아뒀다가 은혜가 어제밤에 어쩐지 주섬주섬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요 금고구부기 두 마리를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 힘들게 달았는데 <웃음> 금고구매 하지 마. 에이. 이것도 하나의 유행어야. 에이. 알았어? 에이. 대답 똑바로 해! 에이.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제 요걸 한번 담가볼게요. 얼마나 더러운지. 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복은 회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무조건 씻어서 드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싹다 닦아줄게요. 조조조! 아까 뭐 했지? 또 만들어, 새로운 거. <웃음> 어. 입에 붙는 걸 만들어야 돼. 알아. 내가 다 만든 거야, 이때까지 유행어. 나한테 유행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지 마. 어. 찾았어. 뭔데? 리리리리리리래 <목소리> 아, <웃음> <웃음> 자여러 이렇게 깔끔하게 닦았으면 요 녀석을 떼주면 되는데 숟가락 하나면 얘네를 뗄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겉을 그냥 이렇게 훑어요 요렇게 쫙 한번 훑고 여기서 이렇게 밑을 딱 해가지고 떼면 은이렇게 내장이 나오거든요 요 내장은 싹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여러 이렇게 내장이랑 싹다 제거를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복의 하이라이트 2를 빼줘야 됩니다 전복의 2가 어디냐면요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십자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 예스 바로 나왔다 요거를 살살 빼면은 식도랑 이렇게 같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럼복의 라갈입니다 전복을 먹다가 딱딱하게 딱 씹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를 꼭 제거하고 드시는 게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전복 손질이 다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전복들은 잠깐 짜줘주고 여러분 이제 야채 손질해야 되는데 손질하기 전에 볶음 우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동 면을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냉동 우동을 사왔거든요. 얘를 그냥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냄비, 깨, 아. 아하, 니 부단다. 니가 이제 너 이리로 와, 내가 카메라 잡을게. 이이이 이, 난 뛰었어. 자, 김은혜 씨 냄비를 들어주시고요. 자, 김은혜 바로 냄비. <웃음> 야 은혜야 생각없이 머리 비어너 머리 없어 너 멍청이야 넌 그냥 뇌 없는 사람이야 자 냄비 올리시고 <웃음> 아 저런저런 야 그게 버려버려라 했... 올리시고 이거랑 말만 다르지 음을 바꿔야 된다니까 자한 다음 하나 둘셋 기분이 오, 됐다 뭐래도 안 했어 <웃음> 야 그러면 부, 불이야 말고 다른 거할수 있어? 야 됐다 카메라 하나 잡아라 자, 여러분 은혜가 똥 싸놓은 거 제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으면 바로 쇠라리 쩔뜨 다. 자 똥은 두번 썼습니다 <웃음> 제가 3년 동안 갈고 닦은 유행어가 왜 이렇게 입에 잘 붙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해보니까 전나 낫네요 그런데도 계속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끓이는 동안 야채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파파파파파파파파 왜 이거 유행어 아니에요? 그냥 한 거야? 파파파파파파파파파 불쌍해 자 궁금한 게 있어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에서 이 떨어뜨리자마자 너 유행어예요? 어. 아 맞아? 어. 떨구고 음. 아안 되겠다. 여름. 나 소름 돋았어. 형다 개박스에 가나 봐. 진짜 소름 돋서 아, 말이라도 바꿔 그럼. 아이스 드랍도 파. 와 웃기다. 야 서로 돕고 살다. 알겠어. 내가 너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드랍 으면 썰거다 여기를 대가리를 썰거다. 먹... <웃음> <야, 웃음> 네, <웃음> 다 쏠... 이거를 썰어버렸으면은 여기 후라이팬에 넣어봐서는 안 되지. 어, 안 돼. 후라이팬에 로추 발사! <웃음> <웃음> 아, 진짜, 개구지다 <웃음> 와, 눈물 나자. 아니, 은혜의 리액션이 개웃겨요, 진짜. 자, 다음 대로는 눈물이 롯나게 나는, 야 <웃음> 죽고 싶어. 양파에요. 까도까도개롭같은이 양파 같은 애들은 잘게 썰어가지고 아주 본대로 보여줘야 돼. 자, 이렇게 다 썰었으면, 은 니킥 발사, 니킥, 니킥. 안 돼. <웃음> 아, 웃겨! <웃음>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얼굴이. 러프리카, <웃음> 파프리카, 러프리카, 러프리카, 러프리카, 러프리카, 러프리카. 아, 진짜 웃겨!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파프리카는, 그냥 이렇게 내리쳐, 옆으로 치고, 앞으로 썰고, 옆으로 썰고, 헤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닥쳐, 닥쳐, 닥쳐. <웃음> 죄송한데, 저 진짜 여러분 못하겠어요. 파프리카, 그냥 줄게요, 뭐. 바 발사. 그거는 그거 정말... <웃음> <웃음> 여러분 죄송해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 왜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거 니도 발사라고 했잖아 파프리카 니도 발사 어너 어, 설마 머리 썩었네 어 맞아 <웃음> 그래서 좋아해 <웃음> 로텟다 그냥. 헐 마지막 할 라인과 남았어 자 바로 혹향고래보다 큰 로즈 <웃음> 제발 저희 그냥 그거 쓰주세요 제발요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웃음> 야 이거 막상 방금 돈만이렇게 되고 있을까 기아호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수 있어. 넌내가 없어. 너는 내가 박살났어. 넌 사람 나, 자체가 없긴 사람. 나는 이렇게 나는 뼈그 매.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로추 바로 꼬리 잘라버려. 야 야. 어... <웃음> <웃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아, 날래. 여러분 해야 잘할래요. 리도 발사.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가 끝났으면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끓었거든요 열어버려 자 아까 준비했던 게 우동면 아 열어버려 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거 할게요 트윗 트윗 트윗 멋지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준비했던 야채를 여기다가 넣고 볶아줘야 됩니다 볶을 때는 바로 뭐예요? 식용유 어 그거는 해서 되는데 아 이건 해도 돼? 그럼 리릴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보자 비병뷰 <웃음> 비병뷰 비병뷰 비병뷰 귀여운데? 아. 야 비읍 좀 써볼래 우리? 그래? 병병병병 <웃음> 자 그리고 바로 바이아 부비비아가 왈라. 부비비아. 부비뼈! <웃음> 다 세요, 다둘 셋. 부비비아.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볶는 동안 전복에 칼집을 내두도록 하겠습니다. 바삭, 바무래 바삭, 보르동.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전복 난도질 했으면은 바로 허허버섯. 아, 안되겠 아, 아, 이건 좀 아니지. 저... 그럼 뭐 있을까, 이거는? 버려. 힙하게. 너가 한번 보여줘봐. 바삭. 준비됐어? 자, 이렇게 썰었으면 <웃음> 또, 또 하려니까 좀 헛다운다. 하나, 둘, 셋. 버려 버려 버려 <웃음> <웃음> 장비에서 찍지마 <웃음> 알았어 오우스러워 <후>, <웃음> 오빠 이거 제발 편집해 <웃음> 아니면 서울씨 그거 노래 노랗... <웃음> 자 여러분 전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전복이 굉장히 노릇하게 맛있게 잘 구워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비비비버섯 이거 봐봐 미쳤지? 어. 자 여러분 전복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볶아줄게요 자 그리고 면이 아주 먹기 좋게 다 풀어졌거든요 이거 불꺼는 어떻게 할 거야? 불 꺼. 애초에 ㅂ이잖아 불포! <웃음> 자 그럼 이거 바로 불불 <웃음> 오빠 오늘따라 땀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 지금 18도야 이거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비근 땀인 거 비근 <웃음> 땀자 <웃음> 이제 여기다가 약기우동에들어갈 각종 소스들이랑 넣어줄 겁니다 자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불부부자 그냥 감대로 때려 넣어요 자 그리고 약기우동 드셔보셨으면 약간 당당한 아 <웃음> <웃음> 당당! <웃음> <웃음> 아니 죄송해요 올리고당인데 당을 뭘로 바꿔지 생각해서 <웃음> 보비부방 자 얘는 살짝 넣어줄게 요반큰을 정도. 자 그래서 약간 당당한 맛을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링 간장. 자 간장도 맛간장보다 진간장으로 살짝 해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진간장 살짝 올치. 았어알았어배 알았어. 이렇게. 뱀. <웃음> 자 그리고 이 전복의 잡내를 살짝 없애. <웃음> 밥풀 <밥을 웃음> 살짝 넣어줄게요. 어배 <웃음> 어, <배> 유행하면 어떡해 <웃음> 안 유행해 참기름 뭐야 왜? 갑자기 좀 아쉬워 야 내가 하면 너는 배, 배. 이거나 야 알겠지 하나 둘셋 참기름 배 <웃음> 자, 여러분 요러면 재료 끝났습니다 면을 같이 넣어서 딱 나오게 오야자 여러분 이렇게 쫙 볶아주는데 아직 놓친 게 있습니다 살짝의 풍미를 잡을 수 있는 버버어 다시 아, 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자 담다 에 버벅 <웃음> 버터 넣어줬어! <웃음> 진짜 못생겼어! <웃음> 아, 이거 버터 어떡해. 다시 가져올게요. 버터를 살짝 이렇게 딱 넣어줘서 풍미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다 됐는데 딱두 가지만 더 넣으면 됩니다. 일단 바로, 로춧가루. 로춧가루는 살짝 요 정도만 딱 넣고. 자, 그 다음은 진짜 굉장히 맛있는 여기 막면 뭐 같은 거에서 솔직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쌀국수에 들어가고 뭐 어떤 면에 다 들어가는다. 자, 바로, 북주. 불어가! 자, 그 다음.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어? 네?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전복 해물야키우동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자 그렇죠 뭐가 허전해요 바보, 바보. 여러가 <웃음> 갓소부실 살짝 넣을게요. 왜냐면은, 은혜가 갓소부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은혜도 이거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 바람꾼. <웃음> 바람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했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보세요. 우동 1인분에 이 전복 세개 하면 솔직히 이거 시가 20만 넘어가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래? 나 요리 잘하네. 진짜? 음, 그냥 미쳤어.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 이 전복 있죠? 전복 바로 씹어 먹고요. 어우 좋아 야 먹을게요 초 베레 음음음음밥야밥 <웃음> 단면접 봐봐 여러분 단면접 보세요 미쳤죠 너무 잘 익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잠깐만 지금 아직 입에 있거든요 근데 넣은 상태에서 바로 이거 약해요 초 베레 음, 까망, 까망, 나도 전복 한입 먹어. 뚜루뚜루비으루비으루비라 음. 비어 멕기지. 아까 여러분 배 하나 건졌습니다. 이거 면 먹어 볼게면 먹어 봐. 자, 여러분 면이 진짜 미쳤어요. 면 먹어 봐. 뭐하지? 뷰으루비뷰루뷰으루비으루비으루비으 아이 영상 끝.